변분, 변수 변화에 따른 범함수의 변화량을 변분이라 합니다. 참고로 범함수란 함수를 변수로 가지는 함수를 말합니다. 함수 qta는 qt0 더하기 a 곱하기 e t t라 합시다. 그리고 a와 t는 서로 무관한 독립변수라 합시다. 또 앞으로 내용상 혼돈이 없는 한, Q는 Qt, Qt염 등으로 표기하겠습니다. 이때 함수 QtA를 변수로 가지는 범함수 SQtA를 생각합시다. 그리고 Qt0와 에타T는 변하지 않고 오직 A만 변한다고 합시다. 그림에서 보듯이 a가 변하면 함수 qta는 a 곱하기 eta t만큼 변합니다. 이때 범함수 sqta는 a에 대한 함수, 즉 sa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SA를 A에 대해 원점을 중심으로 테일러 급수 전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편의상 S이퀄 S0으로 표기했습니다. 여기서 K번째 항을 S의 K차 변분이라 합니다. 즉 K차 변분 델타 k 제곱 S는 다음과 같습니다. 앞으로 특별한 언급 없이 변분이라 하면 k는 1일 때즉 1차 변분을 의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편 함수 qta 역시 a 곱하기 함수 e t t를 변수로 가지는 범함수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변분 델타 Q는 다음처럼 구할 수 있습니다. 즉, 변수 T에 대한 Q와 에타의 미분을 닷트 Q, 닷트 에타로 표현할 때, 닷트 Q의 1차 변분, 즉, 델타 닷트 Q는 다음처럼 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다트 규의 변분은 아래처럼 수식을 등호 변환시켜보면 알수 있듯 규의 변분을 미분한 값과 동등함을 알수 있습니다. 즉, 그에 대해서 미분연산과 변분연산은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일변수 변분 1차변분 다음과 같은 꼴의 범함수 SA에서 변분을 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1차변분의 정의로부터 다음처럼 표현할 수 있습니다. A와 D는 서로 무관함으로 A에 대한 미분은 다음처럼 정적분 기호 안으로 넣어 P적분 함수만을 미분하는 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편의상 정적분 구간 표시를 생략했는데, 앞으로 문맥상 혼돈이 없을 때는 종종 이렇게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분 연쇄법칙을 이용하면 다음처럼 되고 다시 A를 정접분기호 안으로 넣어 다음처럼 정리할 수 있습니다. 2차변분 이차변분의 2차 정의로부터 a와 t는 서로 무관함으로 a에 대한 이게 미분기호를 정적분기호 안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즉. A에 대한 이게미분은 먼저 A에 대해 한번 미분합니다. 이때 미분 연쇄법칙을 이용합니다. 이것을 다시 A에 대해 한번더 미분하면 되는데 이때도 미분 연쇄법칙을 이용합니다. 이게 미분 연산 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a제곱을 적분기호 안으로 넣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변수 변분, 범함수가 다음처럼 다변수를 가진다고 합시다. 이때 QtA는 Qt0 더하기 A 곱하기 에타입니다. 여기서 로마체 Q는 다음처럼 Qs로 이루어진 자임새 공간의 한 점이고 에타 역시 에타 s로 이루어진 차임새 공간의 한 점입니다. 다변수를 가지는 범함수 s의 1차변분은 1변수 1차변분과 유사하게 다음처럼 구할 수 있습니다. a와 t는 서로 무관함으로 a에 대한 미분을 다음처럼 정적분기호 안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분 연쇄법칙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A를 적분기호 안으로 넣어 다음처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일변수 변분에서 증명한 것과 유사하게 a 곱하기 에타는 델터 q이고, a 곱하기 다트 에타는 델터 다트 q임은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변수 qi, 다트 qi를 사용해 다음처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각 단항식에서, 반복되는 형식 첨자, 더미 인덱스 i는 1부터 s까지의 합교약을 따르는데 편의상 합기호를 생략했습니다. 2차 변분 다변수를 가지는 범함수 s의 2차 변분 역시 1변수 2차 변분과 유사하게 다음처럼 구할 수 있습니다. A와 T는 서로 무관하므로 A에 대한 미분을 다음처럼 정적분기호 안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A에 대한 이계 미분은 먼저 A에 대해 한번 미분합니다. 이때 미분 연쇄법칙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한번더 미분합니다. 역시 미분 연쇄법칙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각 단항식에서 반복되는 형식 첨자 i, j는 1부터 s까지의 합교약을 따르는데 편의상 합기호를 생략했습니다. 현미분은 교환가능하므로 다음처럼 동류함 끼리 묶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a제곱을 적분기호 안으로 넣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변분으로 범함수의 극소극대값, 즉 정류값을 찾는 방법을 변분법이라 합니다. 변분이 0이면 그때 범함수는 정류값을 가집니다. 즉, 델타 S는 0을 만족하는 q t를 구할 수 있습니다. 물리에서는 최단광경로나 특히 다음 영상의 주제인 최소작용 조건을 찾아 운동방정식을 구하는데 변분법을 이용합니다.